홈스 골프 이경몬 프로입니다. 백스윙 시왼 어깨를 오른 발등까지 밀어주는 어깨 회전을 가져가신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백스윙 탑에서 상체가 많이 기울게 되고 그로 인해서 잘못된 다운스윙이 나오게 됩니다. 올바른 백스윙 이미지는 오른팔을 곱게편 상태에서 오른쪽 어깨와 팔을 뒤쪽으로 휘둘러준다는 느낌으로 곧게 뻗어서 몸을 돌려주신다면 조금 더 쉽게 공을 눌러치는 임팩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색없이 배꼽에서 명치까지 가상의 선을 잡으시고 그 선을 축으로 백스윙 시 제자리, 다운스윙 시 공보다 나가면서 다운스윙을 해주신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잘못된 어깨 회전에 의한 걷어올리는 스윙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에서 좀더 힘있게 백스윙 그 상태에서 공을 눌러치면서 제대로 된 다운스윙 체중이동까지 만들어줄 수가 있게 됩니다.